오늘 일정 틀어진 거? 네. 어. 솔직히 막 중간중간에 너무 예쁜 데도 많고요. 여기 어제 지나가다가 꼭 한번 들러보고 싶었던 곳인데 마침 나올, 나오다가 다시 들릴 기회가 있었거든요 주저없이 바로 바로 차 세우고 와 뭐야 이거 고기가 있어 고기가 보여 와. 미쳤다 아니 어떻게 이게 바닥도 진짜 맑아 이게 그니까 민물인 것 같아요 바닷가 아니라 민물 그 다음에 어 일단 일찍, 일, 일찍 움직일 수도 없고 늦게까지 움직일 수도 없는게 아 보통 9시에서 10시에 열어요 스팟 하나가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데 2시간이 걸려 그거한번 둘러보는데 2시간 걸리면 11시에서 12시고 다른 데리더가면 1시에서 2시? 뭐 점심 먹고 막 그러면은 막 2시에서 3시란 말이에요 근데 막상 그 스팟까지 가는데 4시 다 5, 거기가 막 4시 5시에 다도어뭐 이러면은 하나를 더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막두개세개 막 한꺼번에 일정을 넣었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모르고 이게 하나씩 하루씩 하나가 하루씩 밀리다 보니까 일정이 지금 어 살짝 망해 가지고 <웃음> 망한 <건> 아이고 <웃음> 한끼 그냥 간단히 먹으려고 했, 간단히 먹으려고 산 건데 거의 예산이 거의 한 3배가 세배가차가 난단 말이야? 얘가, 아 얘가 더 비싸라고요? 훨씬 비싸지 아까 그거 27불이었잖아요 68불이고 얘가 68불이에요? 어! 아까 그거 1 3 k g 고 이거 <웃음> 이거 300g니까 400g 음... 어떻게 생각해? 비싸네요 여기, 여기가 그, 내가 듣기로는 그 드라이빙 할때 바닷가, 해안선이 진짜 이쁜 도로로, 도로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었긴 했는데, <웃음> 진짜 이쁜데? 미쳤다. 그냥, 이거 보고 있으면 그냥 막, 어? 와, 미쳤다, 미쳤다. 와, 미쳤다, 미쳤다. <웃음> 제가, 제가 커피셔틀을 시켰습니다. 아네 거의 다 왔긴 한데 아 오늘 일정이 그냥 진짜 완전 로드트립이 돼버려가지고 도착하면 삼겹살 먹을 거긴 하지만 와 근데 진짜 이 오면서 막 계곡 지나오고 막강 지나오고 이렇게 만 지나오고 옆에 이 코스트라인 진짜 이렇게 막 세변, 해안선 진짜 예쁜데 이렇게 막 지나오 계속 지나오니까 여기가 진짜 막 미친 듯한 외국이구나가 막 이렇게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닫았나 보다 그냥 가야 겠네요 아 이게 진짜 오래 걸려가지고 중간중간 여기 들리고 오느냐고 시간도 오래 걸렸고 딱 도착했는데 여기 주인 아저씨가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당황하는 바람에 이제야 예정시간보단 2시간 늦게 도착을 했는데 오늘의 메뉴는 아까 정육점에서 사온 삼겹살 실한 삼겹살이랑 그 다음에 불닭볶음면 그리고 우리 그 리치몬드에서 샀던 진 그거 오늘 마실 거예요 달구 팬을 달구는 동안 삼겹살을 살짝 썰어줘야 되기 때문에 칼이 잘 안들어가지고 요만큼만 써서 굽도록 하고 아 오늘 하루 이런저런 일이 많았는데 뭐 여행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아유 2.5개? 인당? 인당? 맞아? 하긴, 오늘 국물이 없으니까. 그럼 이 팥을 이걸 준비했으면 안 되지. 난 너의 이 마음가짐인 줄알잖아 이게. 이게 캠핑이라는 그 구조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라면을 엄청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틀 더 남긴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라면을 더 전투적으로 먹는 것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불이 약해가지고 되게 늘러붙네요 삼겹살인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호주 삼겹살은 좀 기름기가 부족해요 그, 그, 삼겹살 자체 맛에 좀 풍미가 부족해. 그래서 그냥 기름이랑 같이 먹으면 될것 같아요. 뭔가 어, 어제도 되게 좋았는데 어젠 되게 애기들이 되 엄청 많았고 조용하네. 조용해, 맛있어. 그지? 예. 네. 아우, 고기가 아주 도톰한데? 김치 냄새가 완전. 응. 두 김치? 아... 이거 냄새 맡고 호주 사람들 막 쫓아올 것 같은데요? 무슨 소리지, 말. 근데 호주에 있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, 한 가지가 되게 김치 잘 먹는 외국인들 많아요, 호주 사람들 순대국막뼈해장국 이런 거 먹는 외국인들도 많고 막 비단, 떡볶이랑 짜장면 뿐만이 아니라 되게 우리나라 음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있구나 잘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자꾸 로밍 다니시네요 어. <웃음> 갱갈 타이밍이거든요 오이 기름 yeah. oh, yes.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한 기름이거든요 미량 미량 나오는 그 돼지고기 기름을 버무려주는 이런 느낌 거의 레, 레어거든요. 바삭하게 <웃음> 익히려면 오안돼안돼 탈출 안 됩니다. 단면도 팔각형으로 그냥 사각형으로 이렇게 여러 면을 오오 마이매치 오. No. 좀 이따 씻을거야 이거 일단 이거부터 씻었습니다 <웃음> 무슨 짓이냐면 고기 한 점이라도 아껴먹겠다는 김치는 거의 레디가된것 같고 안에 끓는 거 보니까 이제이구가 이래, 이 친구가 될것같거든가될래같거구요이제구워지는 동안 구가 김치 이고실수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민이 d i s a 삼겹살. 자, 삼겹살 잘 됐는지 한번 먹어 볼게요. 삼겹살. 음. 이건잘 됐어. 음. 볶음김치. 음이거지이거지 자, 사서 와아 지렸다 어 아. 향긋한데? 짠 아유 먹어먹어 이거 먹어. 여대 생각보다 뭔가 규격이 커, <웃음> 스케일이 커. 이동하려면 네. 어, 차로 한두 시간 동안 가야 되고, 그러니까. 근데 그건 호주 공놀이긴 해. 아 진짜요? 음. 뭐 하나 보려면 차로 한두 시간 가는 건. 단지 그런 장소가 되게 많이 있다 여기. 네. 근데 지금 되게 깔끔하네 네. 다른 것도 사봤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좀 비쌌어 맞아요 응. 나는 지금 딱4박 이제 오늘이 사박째잖아 네.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게 응, 해안 음. 호토와서 케이블 굴 음. 아까 발 담궜던 그 바다 한 8알이 좋았어 어 타율이 되게 좋아, 여기가 이게 올해 기억에 남을 것만큼 기대한 것보다 더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 놀러 오려면 진짜 어. 차를 렌트하세요 <웃음> <웃음> 아까 일치하기 하는 사람들 봤잖아요 어. <웃음> 차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위험해 국제 면허가 필요해서 면허도 있어야 돼아 그러냐 호주에서 운전 안해본 사람들은 오면 꽤나 고생할거야 그니까 여기 버스도 못봤죠 거의 어, 거의 없는것 같죠 <웃음> 갔다 들어오는거 <것> 찍고 네. <웃음> <웃음> <지 얼굴 몇 웃음> 안녕하세요 계획있는 여행 안상원입니다 지금 되게 아침 일찍 나와서 이동중인데 거의 6시 일어나가지고 대충 정리하고 씻을 것만 씻고 거 씻지도 않았죠? <웃음> 나왔는데 오늘 진짜 할게 엄청 많은 날이에요 그래서 되게 민기적 민기적 거리면은 어제처럼 약간 하나나 두개다 못하고 끝날 것 같아가지고 엄청 일찍 나왔고 지금 이동하는 곳이 끝쪽에 있는 데여가지고 주변에서 그쪽 주변에서 뭐 이동을 하려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일찍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1시간 차로 오늘 아마 운전만 한 6시간, 7시간 할것 같거든요 <웃음> 즐거운 하루가 되겠어요 저는 이제 여기 이제 파이어즈만이라고 또베이 f 어, f 파이어스라는 이제 그 많이 도착했는데 여기 바위들이 색깔이 되게 울긋불긋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캐카라멘파크에서한 1시간 운전에 도착을 했고 이제 오늘 일정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재밌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